레그컬, 레그컬! 레그컬! 레그컬! 어! 피했어! 대충 겁먹었어. 야, 가슴이 스트레칭이다 어! <웃음> 아이! 황명세 선수와 100kg급에서 은메달 땄잖아요. 조구함 선수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조구함 선수하고 황명선수하고 또복고 한번 붙 와, 붙, 누가 이겼 어, 이거 재밌겠다. 우들리, 너 내가 뒤통수 때려 찍을 때. 우들리 참고해라. 한번 붙자. 안녕하십니까 김도현입니다 11월에 서브미션 게임이 열립니다 어,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숨은 고수들 레슬링 그래플링 주짓수 잘하는 분들 다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어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참가 출연, 출연자 참가. 왔어요. 아, 아 서브미션 게임 왔습니다. 몇 번? 아, 456번 참가자니까. <웃음> 네, 456번이에요. <웃음> 어, 오일랑 아, 맞습니다. 예, 예. 아 가장 외소해 보여서. 네, 맞습니다. 예. 새벽이? 아 <웃음> 어우, 새벽이. 새벽이 새벽이. 웨이트 많이 했네. 네. <웃음> 아, 여기, 네.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트를 봤어요. 도현님께서 예. 이제 서브미션 게임을 연다고. 네. 근데 도대체 서브미션 게임이 뭔지 저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하에서 정말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웃음> 지하 독투장 어, 같은 느낌으로 네. 뭐 그런 것 생각했는데 <웃음> 네. 적투기는 원래 지하에서 시작이 해요 아... 지하에서 챔피언이 나옵니다 <웃음> 네. 근데 주짓수가 있고 도복을 안 입고 하는 녹이 주짓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케이지에서 케이지에서? 아, 그렇죠. 케이지에서 서브미션 탭을 받은 상대를 항복시키는 그 룰로 게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브 미션으로 상대를 네. 항복을 시키는 음... 그러면은 좀더 이제 맞초적인 원초적인 그쵸. 그러니까 막 포인트 아, 싸움보다는 무슨 싸움이 포인트 싸움 아 포인트 싸움 아 포인트 싸움 할 수도 있죠 포인트 싸움 할 아, 수도 있고 괜찮지만 네. 아 무조건 상대를 좀 항복시키기 위해서 대결하고 네. 한 명을 쓰러트리고 나오는 네. 그런 서브 미션 게임인데 타격은 없습니다 아 타격은 없이 아쉽게 타격은 없어요 아 그렇죠 아, 아, 타격 때린 척은 괜찮아 아아이 누른 상태에서 때린 척에서눈깜박이 이기는 거아뭐 때리면 실격패고, 때리면 실격패고. 실격, 실격 네, 타격은 없고 케이지 안에서 벽에서 이제 이러한 공방전이 충분히 재밌을 것 같고 외국에서도 이미 케이지 서브미션 대회가 있어요. 진짜 이 케이지 안에서 도복 없이 서브미션 게임을 하면 여기서 이제 타격만 플러스하면 진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종합격투기거든요 MMA, 리치마샬라츠 예, 예. 근데 주짓수는 주짓수를 아무리 잘해도 넘기기 위한 이런 레슬링 과정이 필요한데 그죠 저희 이제 상대를 넘겨서 벽에서 컨트롤해서 그라운드 데리고 가서 포지션 쌌다가 상대를 끝내는 그런 게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역 선수들도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역 경기가 지금은 대회가도 뭐 많이 하는 선수 많이 하지만 많이 못 하는 선수도 1년에 한두 번 밖에 못 하는데 그렇죠. 이런 실전 감각도 키우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아마추어 대회도 있고 큰 대회에서는 상금도 있고 메인에서는 상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몬스터 짐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어... 캐스팅 바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네. 분께서 또 제가 또 역할을 드릴 겁니다 어, 직접 발로 뛰는 역할 아 그럼요 어? 유명한 기획사에서 그쵸. 유명한 배우들이 스스로 네.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쵸. 인재들을 발굴해서 찾아 나서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캐스팅하는 네. 거죠 캐스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게 추구하는 반는 네. 아, 우리나라의 종합격투기나 네. 이게 무슨 스포츠를 할까요? 하여튼 익스트림? 익사이팅한 스포츠? 예,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그쵸 그쵸. 어, 어, 그쵸. 네. 종합격투기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주짓수 레슬링 그쵸. 이런 또 헬스 타격. 이런 네. 분야가 좀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 어. 좀더 자진 대회들과 네, 소소하게 네,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이제 메인 이벤트가 열렸을 때 김동현 님께서는 이 아마추어에서의 최강자와 붙어볼 의향이 있으신지 오.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지 거기에서 최강자 아무래도 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붙을 자신 있으세요? 아, 지금 저는... 이제 은퇴한지 좀 되셨는데 아, 저, no. 네. 저는 은퇴 안 했습니다 아 장정! 어, 네. 아 장정! 네. 어, 은퇴를 네. 그냥 예. 제가 안하안한 거잖아요 네, <웃음> 네 누가 어찌시킨 <안> <웃음> <누가 없이 시키는 웃음> 사람이 있으면 할게요 누가 어찌시킨 <웃음> <웃음>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웃음> 네. 제 수술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도는 할수 있다는 마음이 있고 그 아마추어 대회 우승자라고 하지만 거기에 현역 선수들도 있을 거고 우승한 선수와 붙는 거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환영하고 자신 있습니다 <웃음> 혹시 그러면 네. 정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와도 이 케이지 서브미션 룰로 붙어볼 의향이 있으신지 이거 아까 급판왕이에요 지금 네. 보면서 좀. 저는 네. 핸드폰으로 제가 밀린 일도 할수 있어요 아한 아 손으로 밀린 네. 일 하시면서 네 이제 뭐 코인 뉴스도 좀 보고 <웃음> <웃음> 네. 아니, 이 자리에 또 이제 근육질에 이런 네. 힘좀잘 쓴다는 친구들 네. 다 모여 있는데, 네. 혹시, 그, 제가 봤을 때는 뉴스까지는 못볼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앉아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운동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이게 뭐, 한번 느낌을 이 케이지 안에서, 네. 이제, 모르다 보면, 그냥 잡아서 넘기고, 벽에 있는 거외무 넘겨 넘겨서 넘어뜨리면 그렇죠. 되고, 방어하는 사람은 밀면은 딱, 방어하면 되지만, 네. 이 안에서 기술이 한천개 있어요. 천 개야 아. 네. 이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백서를 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백서가 있듯이 <웃음>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요병 레슬링에 관한 벽, 백서를 제가 진짜 잘쓸수 있어요 케이지 레슬링 백서 상대가 진짜 백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방어할 때 상체를 이렇게 방어할 때가 기술이 달라요 음. 이렇게 방어할 때 야? 테니스 이렇게 망할요 하고요, 그리고 한에 네? 솔로만 이렇게 판토마이때 아, 기술이 다 다르죠.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저희 한번 지금 실전으로 혹시 체험 가능한가요? 한번 그, 아니 느낌만 그, 해보세요. 어. 와보세요. 뭐 제가 그러면 제가, 제가 넘겨서 벽에 한 5초, 3초 눕힐 수 있을 것 같은지. 어 바닥으로요? 바닥에, 바닥에 엉덩이부터 시작요종정확하기는 네. 네. 엉덩이가 아니고 등. 등 그러니까 여기, 한 3초? 여기 등 윗부분이 네, 네, 네. 포인 먼저 왜 하시는 거하저하죠야 못할 사람은 하지 마요 아니 면 넘겨요? 아니 네, 저희. 자신 없는 분은 아, 저희 셋다할수 있어요 셋다할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일단은 저희 스타일을 말해줘야죠 안말해도 돼요 나 벌써, <웃음> 봤어요. 벌써 아니, 봤어요 저희 그런 주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타일 <웃음> 아니 저는 딱이 체형을 보면 <웃음> 아 내가 느낌 바로 와요 1세대 마크 콜먼 스타일이래서 마크 <웃음> 콜먼 스타일 콜먼 스타일 저는 <웃음> 파브리쇼 오베오든 스타일 네오둠네 아 배우 좀사의 네. 피부색이 저 개비기 스타일이고 저, 네. 저는 몰라요. 얘는 그냥 보디빌딩이에요. <웃음> <웃음> 얘는 그냥 보디빌딩. 아, 아 데드리프트 제일 조심해야 돼. 제가 제일 조심해. 야돼 아무것도 몰라. <웃음> 네. 제일 조심해. <웃음> 야돼조 아, 그러면 우리 뭐 마크 네. 콜먼 먼저 가볼까요? 마크 콜먼이는 진짜 사실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저는 <웃음> 바로 이제 <웃음> <웃음> 야, 이게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봐주고 있잖아. 지금 봐요 봐주고 있잖아. 봐주 봐주면 안 돼. 아 재미없어 봐주면. 어뭐 스킨십만해요. 겁먹었죠? 아니 아니 아니. 아주 팬이라. 아니 nicht, 아니 아니. 나나나 나. 나. 지금 겁먹었어. 나 가슴이 스트레칭이다. 어! 아, 아 뭐, 가지고... 뭐야 이게. 아 가지고 있어. 아니, 진짜로. 뭐 스킨십만해요. 뭐예요? 아 해봐. 해봐. 내가 이차로갈게 들어가겠습니다. 어 공문 근또 있어요 어디서? 네. 하단 댓글 하단 댓글. 그렇지 그렇지. 인터넷 보여주나? 어 어. 그니까 이게 오 괜찮으세요? 그, 괜찮아요. 와, 네. 아유 다봐주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합니다. 네, 예, 네. 자롱 롱. 내가 <웃음> 너그 <그게> 진심이에요? <웃음> 진심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와, 어? 아, 봐주... 와, 봐주, 와땀 나시는 거 봐. 와, 땀 나시는 거 봐. <웃음> 아, 와, 아 봐주시지 말고. 너무 힘들어. 어. 아, 기라 기라. <웃음> 와, 확실히 힘이 세니까. 와, 괜찮. 너팔 잡을 팔. 그러니까 와. 팔 잡으면 되는데. 아니. <웃음> 아니, 아, 아, 아 옷만 늘어났어. 아, 너 집에 말... 가요. 빨리 집에 가요. 아니,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려는 걸 뭔지 알아. 벽에서 끌어냈거든. 다시 벽에 있어. <웃음> 아니, 이게, 아까 말한 그거. 아니, 진짜 근데 <웃음> 운동 진짜 많이 하시는게 바로 몸이 활성화되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땀이. 오 땀이 있죠. 어. 아, 누나 만약에 <웃음> 제가 하면요. 오늘 차는 끝나고 저 벽보고 한시간 서있어요, 알았죠? 아. <목소리> 야, 2시간 서 있을게. 근데 제가 12시간 서 있을게. 100% 방어를 안 해요. 100% 방어를 하면 상대도 힘을 안 써. 줄좀말듯 해야 힘을 써. 아니, 그래서. 아까 사실 트랙으로 다렸을때 아. 어? 넘어간 했는데 다시 서있어.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한번 가볼 수있저 벽보고 서 있을 준비하세요. 한번한번 오, 벽보고 서있다. 황수이다, 황수. 알겠습니다. 황수는 서있어요. 컷. 와, 가자. 와, 윤준형. 야, 안 돼, 안 돼. 야, 벽, 벽으로 안 가는 거 봐, 똑똑해. 벽으로 안 가는 아니, 거 봐. 아니, 그게 아니야. 안 돼, 안 돼. <웃음> 와. 준영아, 가자! 다 왔어, 준영아, 다 왔어! 도착 언제요, 도착! 아니, 도착이 언제! 해. 야, 도착을 안 해. <웃음> 도착 언제? 해. <웃음> 우와. <웃음> 준영아, 나머지 다리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 자존심 좀. 야, 이거 계속, 계속. 그만, 그만, 그만. 계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아, 이제 재밌어. 근데 이어 병원 다시 안 돼. 붙였어요. 병원 다시 안 붙였어. 야너 벌써 니킥 네 세대 맞았어. 야 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야. <웃음> <대단해요>. <웃음> 야 계속 재산이야. 윤준영, 어. 어. 야 너가 누우면 어떻게. 준영아 뭐한 시간 더있으라고 <웃음> 이거 말이 안 돼요 진짜. 아니 말이 안돼 말이 안 돼. 그런데 <웃음> 운동에서 제일 맛있는 타임이 지금부터거든. 아. 지쳐서 쓰러졌을 때이배우아야 <웃음> 어때? 아, 펌핑 됐네요 펌핑이 됐네요 <웃음> <됩니다. 웃음> 저 그러면 한 번만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제 격투기 시청 16년차인데 와, 오 몬스터 짐에 자존심을 걸고 가겠습니다 아 그걸 왜 걸어 아, 그거를 걸지마 아, 걸지 <웃음> 걸왜 걸어 몸이 올라왔어요 어 오, 뭐야 진짜로 펌핑 됐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운동한 거 같은데 그냥? 아, 좋아요, 좋아요. 너, 자 30초만 <웃음> 버티자 30초만 아 이제 저는 시간 나오면 좀 약할 수 있어요. 아 시간으로 빨리 안겨 아 상대 빨리 아왜 괴롭히시나 아, 그래야? <웃음> 아니 자셔 서서히. 나 몬스터즈에 자존심까지 걸었어요. <웃음> 누나 누나 해. 데드 데드 데드. 미로예요. 벤치 벤치. 아아 아, 아. 아, 벌써 어. 벌써. 자자자 어, 어. 가자. 아. 자 전년들. 자 미로를 봐 벤치. 전현득 레그 컬 레그 컬 레그 컬 레그 컬오 피했어 레그 컬프레스 레그, 레그, 레그 프레스 레그 프레스아이 프레스. 아. 한번 피했다 그래서 아 행사할 거냐 야 오늘로 몬스터 짐 자존심은 떨어져 바닥으로 호출하겠습니다 아, 아 장난해 다 진짜 야 확실히 네. 신체 능력이 다르긴 다르네 아. 선수들하고 맨날 할 때는 네. 내가 막 근력이나 이런 걸로막당하고 놀라진 않고 네. 기술이 좋으니까 어떻게 속이지라는 느낌인데 네. 지금안속여도 되거든요? <웃음> <웃음> 이런 <소중력이 웃음> 능력이 보이는 거 하면 되는데 네. <웃음> 확실히 중간 중간에 버티는 게 좋으니까 내가 약간 조심스러운야돼 봤어? 약간 뛰는 거? <웃음> 어? 깜짝 놀랐어 웨이트 한짜은 있네 그래도 아, 웨이트에서 길러지는 건 왜? 그, 그 원래 스쿼트 해가지고 어, 원래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운동적으로 <웃음> 응. 했어요 우와, 많이 봤거든요? 당황했어 당황했어 저희 몬스짐에서 어, 대회를 네. 열게 되면 헬스인들끼리 또한번 대결해도 좋을 것같아요 헬스인들끼리 좀 네. 힘든다 쓴다 네. 음. 오합주절일것같은데 <웃음> 네. 서로 서브미션 넘기고 나서도 계속 이어서서 가면은 네.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재미 있게 흘러갈 수 있어서 우와. 그리고 가장 MMA에 가까운 부상 없이, 그렇죠. 아니 근데 물론 뭐이 진짜... 부상 있을 수 있지만 네. 타격에 의해서 상대가 뭐 다치거나 이런 거 없이 그쵸. 실전 감각도 키우고 <웃음> 주먹 빼고 MMA <웃음> 주먹 빼고 굉장히 강한가. 되게 재밌다. <웃음> 그러니까. 네. 오. 빠졌어요 약간. 네세 분이 나가서. <웃음> 빨리 선수들 좀 섭외해 보세요 이름 연락처 줄 테니까 우리나라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네. 유명한 단체 선수들 다 섭외해서 가서 이렇게 한번 골라보고아이 정도면 어. 어 괜찮다 이제 어. 왔잖아요 네네. 세 분을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어. 이제 약간 문지기 네. 역할로 네. 아 근데 아까 이거 저원내으로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 보통 웬만한 선수들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어. 저도 한두번 정도 날라갔어요 봤어요? <웃음> 두번 정도 날갔어요전문가도테말 들었어요 이 이분은 뭐 하신 거야 근데? <웃음> 몰라 가도 <나도> 일단 아. <웃음> 어. 와 케이지 레슬링 네. 이 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가 엄청 재밌어지네요, 이것만으로. 전 재밌죠. KG 서브 미션. 네, 그래서 좋은 선수들하고 KG에서의 오. 그런 기술도 공유하고, 네. 저도 배우고, 음. 네, 저도 분명히 배워야 될게 있으니까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확한 명칭은 서브 미션 게임이라고 하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명칭은. 근데 오징어 게임 인기가 꽤오래가죠 <웃음> 네. 아, 그때까지 아. 갈것 같아요, 아마 생각에도. 어, 네. 그래서 그때까지 서브 미션 게임 가야죠. 네. 그때까지 서브 미션 네. 게임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심판도 복장이 네. 검은색 그거. <웃음> 어. 어. 모자 쓰고, 옷 입고, 총을 들고서 <웃음> 이름 대신 번호를 쓰게 아 될거든요 용의장 위에 돼지고금 통해가지고 상금을 해가지고 또 돈을 보면 힘이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정확히 들은 건 아닌데 이제 메인 이벤트에서는 상금도 걸릴 수 있다. 아 저는 그래서 이 선수와 이 선수하고 붙으면 재밌겠다는 매치가 몇 개가 있으면 네. 그분들은 상금을 걸고라도 많은 분들이 보고 상금을 싶을 거예요 상금을 걸고라도 UFC든 로드FC든 엔젤스 파이팅 뭐 w f c 우리나라에 좋은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여기는 나와도 저는 되는 그렇죠. 규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 UFC 할 때도 종합격투기의 독점계약이 있지 주짓수라든지 음뭐 다른 대회는 음. 참가되거든요. 해도 음. 어, 없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 활동하고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들 주짓수 음. 파이터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수들도 어, 부담없이? 네 진짜 해서 같이 좀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진짜 정말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한두 달에 한 번씩 1년 내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 음. 격투기 MMA 선수를 지향하는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고 그쵸 이 케이지 서미션이라는 룰로 경기장은 저기 우리 몬스터즈님에서 그 코엑스 그렇죠 코엑스 아, 경기장 1년 내내 지금 대열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경기는 선수만 있다면 경기는 계속 열릴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시합 하고 싶다 하면 당장 내일 네. 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봐요. 참가를 네. 부탁드립니다. 아. 우들리 참가해라 한 붙자. 우들리 <웃음> 우들리 <웃음> 너 내가 뒤통수 때 찍을 때 노게이라 보고 있죠 노게이라 지금 하면 제가이길수도 있지 않을까? 나일 이가 거예요 100% 아. 그냥 <웃음> 100%, <웃음> 100 <그럼> 이제 좀 <웃음> 1초도, 1초도 생각 안 했어요. <웃음> 오늘 수배해주신 김동현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세 명이 네. 그러면 미션으로 케이지 서브미션에 참가할 선수들을 직접 발로 뛰어서 네.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캐스팅이 된다면 혹시 간단한 스파링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아 좋아 좋아 아, 보고 좋아. 계시죠? 아 근데 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네. 아쉬운 게땀 네. 났잖아요. 아니 네. 운동 하고 싶거든요 지금 갑자기. 아 <웃음> 아, 그래서, <웃음> 아, 진짜. 같이 운동할 정도 되는 내가 <웃음> 네. 설레이는 정도 상대. 설레이는 <웃음> 네. 네, 왔으면 좋겠어요. 설레이는. 설레임을 주는 네. 상대. 네. 아, 설레임.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저, 저, 저희 얼마 전에 만났던 주짓수 하시는 분들도 어, 누구? 어, 황명세. 황명사 네. 네. 벨세거든요. <웃음> 네. 선수가 네. 아. 황명세 선수와 전화 아니면은. 네. 다른 뭐 우리나라의 헤비급 중에 잘하는 선수들 많잖아요 케이지에서 네. 그래프닝이 붙는다? 네. 그럼 또 다른 양상이지 또 다른 양상이요? 네.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네. 거죠 지금 중학격투기에 관련된 종목이 아니어도 돼요 이번에 그 유도 헤비급 100kg급에서 은메달 땄잖아요 조구함 선수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조구함 선수하고 황명선수하고 또복구 한번 붙을 수 있고 와 있다. 누가 이해어 이거 재밌겠다 오. 종목도 없고 그냥 케이지 안에서 솜플미션으로만 누가 더 강한가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도 학원 다니고 네. 도장이라 그런 학원이 아니라? 근데 아, 네. 네.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저도 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몬스터즈 쪽으로 메일 주시면 담당자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서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원래 생생 근육통이거든요 네. 채널 이름이 네. 생생 관절통으로 우리 서브 미션의 특화된 원. 프로그램을 하나 기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마무리는 생생 관절통 배치고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생생 생, 관절통 아이고야 <웃음> 콘디! 붙자, 엄마 <웃음>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UFC 가장 인기 있는 시절에 굉장히 색깔 있는 파이터로서 존, 존경하고 근데 제가 일격으로 당했지만 기회되면 <웃음> 어, 하자, 콘디 씨나 나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 대야매마이야 이런